인산철 배터리 특징. 우리가 배터리 기술자도 아닌데 특징을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만 남들이 인산철 배터리 좋다 좋다 하는 말만 듣고 값비싼 배터리 불, 파워뱅크를 덜컥 구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캠핑용 파워뱅크로 인산철 배터리가 좋다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뭔가 대단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산철 배터리의 충방전 메커니즘입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리튬 계열 배터리의 한 종류입니다. 지난 60년간 CPU의 계산 속도와 메모리 저장 능력은 수천억 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의 저장 능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론상 리튬보다 전기 에너지 저장 능력이 뛰어난 금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리튬,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리튬. 리튬은 원소기어 3번. 그러니까 금속 중에서는 가장 원소기어가 낮은 금속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리튬 계열 전지로 인산철이라는 물질을 플러스 전극으로 사용한 배터리입니다. 마이너스 전극은 다른 리튬 배터리처럼 탄소를 사용했습니다. 화면 속의 그림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전을 할 때는 리튬이온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고 자 왼쪽이 충전이네요.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고 방전을 할 때는 리튬이온이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 설명을 잘못했네요. 플러스가 왼쪽입니다. 이런거 알아봤자 잘 이해도 안되고요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건 왜 인산철 배터리를 파워뱅크로 사용하느냐 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산철 배터리 특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특징 첫번째 인산철 배터리는 출력이 떨어지지만 안정성이 높고 터무니없이 긴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인산철 배터리는 12V 또는 24V를 사용하는 제품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배터리입니다. 이두 가지 특성 때문에 인산철 배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배터리 중에서 자동차와 선박 그리고 캠핑용 파워뱅크에 최적화된 배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튬 인산철과 리튬 이온 배터리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례로, 여기 영어죠? 리튬 인산철. 두 번째가 리튬 이온. 그리고 세 번째가 리튬 망간 옥사이드.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네 번째는 리튬 이온 중에서 한 종류예요. 모두 리튬 배터리입니다. 자, 한번 표를 볼까요? 세이프티. 안전성입니다. 리튬 인산철, 세이프티스트,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안정성이 없다고 적혀 있네요. 리튬이온은 관리를 잘 못하면 화재가 발생합니다. 환경 친화성, 리튬 인산철, 가장 환경 친화적이다. 리튬이온, 위험하다. 왜냐? 리튬인산철 기호를 보면 리튬, 철, 인, 산소. 이게 분해때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소가 없습니다. 근데 리튬, 이온 같은 경우는 코발트가 들어있죠. 여기 환경이 굉장히 나빠요. 자, 라이프사이클. 리튬인산철, 베스트. 어따 하나 더붙어야 엑셀런트. 그리고 리튬이온. 받아들일 수 있다. 엑셉터블. 쓸만하다는 거예요. 자, 리튬 인산철은 충방전 2,000회가 가능하고, 리튬 이온은 600회 정도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파워, 웨이트, 덴시티 에너지 밀집도, 에너지 밀도, 그런 개념이에요. 리튬 인산철, 여기서 좀 빠집니다. 엑셉터블, 바다를 들수 있다, 쓸만하다. 리튬 이온, 굿. 자, 리튬 인산철이 리튬 이온보다 나쁜 건 에너지 밀집도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좀더 무겁다. 롱텀 코스트. 오랜 기간 사용했을 때의 비용. 리튬 인산철은 Most Economic. 가장 저렴하다는 겁니다. 리튬 이온은 High. 비싸다. 자셀 값만 보면 리튬 인산철이 리튬 이온보다 비싸요. 근데 여기서 이코노믹이라고 했죠. 왜냐. 오랜 기간. 사용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5배에서 10배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템퍼러처레인지 온도범위죠. 온도범위 리튬인 산철 엑셀런트 영하 20도에서 70도 리튬이온 영하 20도에서 55도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리튬 그 캠핑용으로 사용할 때는 뭐 55도 이상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리튬 배터리로 자동차 시동 배터리를 만든다. 엔진룸 온도는 55도 쉽게 넘어갑니다. 리튬이온을 가지고 만들면 부온을 온도가 그러니까 뭘 만들면 시동 배터리를 만들면 이 온도에 조심해야 돼요. 55도 이상이면 망가집니다. 자 결론 리튬인 산철 배터리는 환경 친화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명이 길고 가성비가 뛰어난 배터리입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고출력을 요구하는 드론 또는 테슬라 같은 스포츠카에는 출력이 낮아서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출력이 필요 없는 캠핑용 파워뱅크, 캠핑카 매립용 배터리로는 가장 적합한 배터리입니다. 자, 이두 개의 그래프는 리튬이온과 리튬인산철의 방전 그래프입니다. 왼쪽이 리튬이온, 오른쪽이 리튬인산철이에요. 이 그래프의 의미를 알면 인산철 배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48V 리튬이온 배터리의 방전 그래프입니다. 완충전압 54V에서 요 방전전압 42V까지 전압이 고르게 아주 리니어하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될수록 전압이 낮아지죠. 그리고 출력은 약해집니다. 납 배터리도 비슷한 그래프예요. 14.4V에서 10.4V까지 방전합니다. 반면 인산철 배터리의 방전 그래프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10, 여기 그래프를 보면 저는 13. 저희 파병을 방전시킨 거예요. 1 2 0암페짜리 방전시켰고 13.3V에서 방전을 시작해서 12.7V까지 자, 12.7V 여기까지. 겨우 몇 볼트죠? 0.6V네요. 이 안에 용량의 90%를 방출한 후 폭포수처럼 전압이 뚝 떨어집니다. 자, 11.5V네요, 여긴. 11.5V 이쯤이에요, 이쯤. 11.5면 11.5V가 되면 용량의 99%를 방출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12V 직류 제품의 사용전압은 대략 14V에서 11V입니다.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을 가지고 만들면 전압이 16에서 거의 9V까지 떨어져요. 즉, 그리고 납배터리도 전압이 쭉 일직선으로 떨어져요. 왼쪽 그래프에서는 배터리 용량이 남아있어도 남아도 요정도 위치가 되면 전압 강화로 인해 전압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배터리의 용량을 12V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남아있어도 제품이 동작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배터리 같은 경우를 쓰면 용량 전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납배터리 용량은 절반밖에 못 쓴다는 말은 너무 여러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거지만요. 반면 아 그리고 리튬이온도 마찬가지예요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라면 배터리 용량이 절반만 돼도 언덕을 못 올라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반면 인산철은 12V 제품의 사용전압에서 용량의 99%를 출력합니다. 진짜로 배터리 용량이 120A다. 118A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99%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보면 저는 비인볼트 13.19네요. 13.2V부터 방전을 했습니다. 그래도 용량이 얼마나 왔냐? 113. 거의 95% 나왔어요. 14.6V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니, 집착하면 안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요거는 120A 셀한 개를 방전시킨 그래프입니다. 자, 용량은 124.71, 125가 측정됐네요. 뭐 정상입니다. 원래 용량보다 조금 더 나와야 돼요. 그래프를 보시면 고전압구역 여기에요. 보이시나요? 이 부분 3.33에서 3.65 6.65까지 여기죠. 용량이 1%도 안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전압구역 저전압구역 가볼게요. 3.1V 3.1V죠? 3.1V에서 2.5V까지 2.5V까지 용량이 5%밖에 안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셀을 완충 3.65V로 완충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문의를 하세요. 파워뱅크를 완충시켰더니 밸런스가 무너졌다. 자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시죠. 3.34V 이상은 전압이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입니다. 자 완충시켰을 때 4개의 배터리 모두 3.34V 이상이다. 그러면 밸런스는 정상입니다. 그 상태에서 방전을 시켜보세요. 밸런스를 보는 구간은 오른쪽에 따로 적었습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3.24부터 3.34V 구간에서만 밸런스가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 구간으로 왔을 때 틀렸던, 무너졌던 전압이 다시 동일하게 맞춰진다. 그러면 그 파워뱅크는 완, 밸런스가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뭐 수점 두 자리에서 0.01정도는 틀려도 돼요. 근데, 그리고 요 3.24 아래에서는 배터리, 4개 배터리 전압이 동일하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많이 변하는 구간이니까. 반대로, 3.34V 이상에서는 4개 셀, 3.34V 돌파하는 순간, 4개 셀의 전압은 다 틀려집니다. 정상이에요. 안 틀려지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똑같이 맞추려면 4개 셀 따로 충전해야죠. 밸런스 충전기 가지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BMS의 충전 컷은 하나의 셀 3.5V입니다. BMS는 전체 전압을 신경쓰지 않아요. 셀한 개의 전압만 측정을 해요. 네개 각자. 그래서 하나의 셀이 3.5V에 딱 도달하는 순간 충전을 막습니다. 그럼 하나의 셀이 3.5V 됐을 때딴 셀은 3.5V일까요? 그럴리는 없습니다. 왜냐? 전압이 급격하게 변하는 구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제품 가지고 파워뱅크를 만들면 완충은 끼케야 3.5 곱하기 4 하면 14V겠죠. 안 나옵니다. 완충 13. 잘해봤자 13.6V 나옵니다. 13.6 그 정도면 완충이에요. 14.4 이상만 되면 완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진 보면 희한한게 있어요. 14.6V로 완충되는 인산철 파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14.6V로 완충이 된다면 그 파뱅엔 BMS가 불량인 파뱅이에요. 일반 충전기로 충전했을 때 밸런스 충전 안시키고 일반 충전기로 충전했을 때 일반 충전기가 각 셀의 전압을 3.65V로 동일하게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즉, 14.6V로 완충이 됐다는 말은 하나의 셀이 약 3.7V를 돌파해서 3.8V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셀은 더 낮은 거죠. 14.6V로 완충됐다면 분명히 그런 상태예요. 3 6 5 곱하기 4? 그런 건 없습니다. 진짜로 말씀드리지만 완충전압 14.6에 집착하지 마세요. 14.6 완충되는 파워뱅크는 불량 제품입니다. 분명히 셀 한두개가 과충전 되고 있는 상태예요자 인산철 배터리는 <웃음> 자신의 용량을 모두 쏟아낼 때까지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죠? 그러다보니까 희한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인산철 배터리와 이 인산철 그런 앞 배터리를 동시 방전시켰을 때의 출력 결과예요 인산철 배터리는 6시간 썼다고 나오네요. 6시간 디스처리지. 자, 인산철 배터리는 계속 써도 전압이 일정해요. 이 28V가 24V 배터리 가지고 실험을 했나보네요. 근데 납배터리는 어떻죠? 쓰면 쓸수록 전압이 낮아지고 파워가 약해집니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죠? 이게 인산철 배터리가 20% 파워가 세다는게 아니에요. 사용하면 할수록 납배터리가 20%정도 파워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는 12V 제품에 원래 12볼트 제품은 납배터리 때문에 만들어진거예요 자동차 배터리 때문에요. 근데 납배터리보다 12볼트 제품에 더 최적화되어 있어요. 어쩌다보니? 뭐 그런 얘기고요 다음 인산철 배터리 장점 터미 없이 긴 수명이라고 했죠? 자 장점이죠. 어마어마하게 긴 수명 얼마냐? 납배터리는 300회만 충방전해도 용량이 80%로 줄어듭니다. 여기 나와있죠? 이게 300회 정도의 80% 근데 실제로 납배터리 치명적인 뭐다 배터리가 좋지만 단점 하나가 방전 한번 시키면 80%가 뭡니까? 용량이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반면 인산철 배터리는 자, 2000번 방전시켜야지, 2000번 충방전시키면 용량이 80%가 됩니다. 말이 2000회지. 10년을 사용한다는 얘기고, 잘만 관리하면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정도 수명이면 10년, 이 정도 수명이면1 0년 지난 다음에 BMS가 녹슬어가지고 먼저 망가질 것 같습니다. BMS를 먼저 갈아줘야 되겠네요. 물론 인산철 배터리가 수명이 가장 긴 배터리는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리튬, 티탄산 안정적인 화학 반응으로 1만의 충전, 충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티탄산 배터리는 방전전압이 너무 극적이에요. 리튬이온보다 더 심해요. 15V에서 5V까지 떨어집니다. 15V에서 5V다. 그러면 용량의 12볼트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배터리 용량의 3분의 1밖에 못쓰는거예요 역시 수명은 길지만 사용할 수가 없죠.